안녕하세요 주식채널 시청자 여러분 오늘은 애플페이 관련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뭐 3월부터 어이 애플페이 결제가 가능할 것이라는 기대로 오늘 어 애플페이 관련주들이 상세하는 흐름을 보였습니다 아 그리고 애플페이는 2014년 출시 이후에 세계 70개국에서 결제 규모는 세계 2위 규모입니다 그리고 이 애플페이는 NFC 단말 단말기를 통해서 결제가 가능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벤사를 경유하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이 결제 구조를 잠깐 보시면 PG와 벤사로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이 PG는 온라인입니다. 온라인 쇼핑몰 결제할 때이 PG사가 중간에 이 카드사와 이 중간에서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고 이 오프라인 매장과 신용카드사의 이 통신망 사이에서 이 벤사가 수수료를 떼가는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온라인은 PG, 오프라인은 벤사 이렇게 수익이 나는 구조라고 생각하시면 이해가 빠르실 겁니다 그리고 이 간편결제 회사별 이용자 수를 보시면 2020년, 23년 18% 증가한 4,200만 명이 이용하고 있습니다 간편결제를 그 중에서 보시면 삼성 페이가 이제 월등히 높죠 38.8%의 점유율을 가지고 있고 그 다음 뭐 미비하죠 16, 15%대입니다 그리고 이 세대별 이용자는 40대가 이제 가장 높습니다 어 그리고 이 국내 아이폰 시장의 점유율을 보시면 1월 기준 33.1%입니다 지금 삼성이 38%를 보유하고 있지만 아, 이 애플이 이 사이에 이제 껴들면 어, 이 점유율 수준이 거의 뭐 삼성페이와 이 삐까비까 이런 할 정도 수준까지 올라갈 걸로 보여집니다 그리고 지금 nfc 단말기를 지금 구축한 곳이 이제 GS CU 이마트 전국 편의점 코스트 이마트 롯데 어, 웬만한 것들은 이제 다 단말기를 구축한 걸로 어, 지금 확인되고 있습니다 어 그리고 애플페이 관련주 한번 특징을 보시면 하잉크가 가장 높은 상승률을 보였습니다 실적은 나오지 않고 시가총액은 어 오늘 6% 상승하면서 1700억대고 pbr 이이 애플페이 관련주 평균 pbr 보시면 2배 수준입니다 이게 어 하잉크가 어 가장 높은 프리미엄을 받고 있습니다 그리고 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지주사죠 이게 지주사다 보니까 아무래도 pbr 이 0.67 배 수준이고 나이스 정보통신이 0.9 정도 됩니다 이 나이스가 어, 여기 보시면 이 오프라인 벤사 1 입니다 그동안 이 오프라인 쪽 pg 사들이 20년도 코로나 당시만 해도 이 상당히 높은 상승률을 보였지만 지금 이제 쪼그라들었죠 아무래도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온라인 쪽이 이제 사그라들고 오프라인 쪽이 좀 상승할 것 같은 이런 분위기에 있습니다 어 그래서 이 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낙폭이 상당히 컸죠 그리고 실적을 보시면 이 k g 이니가 8배, 나이스정보통신이 8, 9배, 셀피가 6배 수준에서 이제 거래되고 있습니다 나이스 같은 경우가 이제 0.9로 뭐 상당히 뭐 저평가를 받고 있다고 생각이 됩니다 시가총액은 2800억이고 NH사이버결제가 여기서 시총은 이제 가장 높습니다 5,473억 어 그리고 어, 그 외에, 이, 아래에 한번 간단히, 어, 차트와 사업 내용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하잉, 하인, 하크름 바다로 포스, 어, 요게 이제 애플페이와 연동이 가능하다는, 어, 요, 이유로 애플페이 관련주로 이제 묶여 있습니다. 한국정보통신, NFC 단말기 제작업체입니다. 얘는. 계속 이제 흐름이 좋은 흐름을 보였었죠 하지만 지금 18,000원대에서 두번에 걸쳐서 이제 꺾였었습니다 그리고 한번 이렇게 시세를 한번 줬었죠 여기서 여기까지 7,000원대에서 18,000원대까지 한번 급등을 시켰었던 한국정보통신 이원 유심 칩을 생산하는 기업입니다 nfc 나이스 어, 나이스 그룹의 지주사죠. 얘는 나이스 정보통신, 한국전자금융 나이스 평, 평가정보의 지주사입니다. 나무기술. 어, 얘는 현대카드 관련주입니다. 얘도 한번 이제 시세를 한번 냈었죠. 이렇게. 1,500원대에서 4,000원대까지. 전치인 관련해서 어, 또 좋은 움직임을 보였었던 나무기술. 케이지 이니시스 얘는 거의 뭐 바닥에 있습니다 아직 위 위니아 에이드 얘는 애플 공인 서비스 센터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애플 관련주로 묶여 있습니다 nhn 사이버 결제 얘는 pg 1위 기업입니다 어, 요게 보시면은 어 올, 온라인 결제 부가 매출액이 상당히 높죠 오프라인에 비해서 어, 그래서 이 월봉으로 보시면 20년도 때이 코로나 당시에 상당히 이제 높은 수준까지 상승을 했었습니다. 그 뒤로 이제 위드 코로나 관련해서 계속 이제 하락하는 추세 때에 있었죠. 나이스 정보통신 이벤 사업 1위 업체입니다. 시장 점유율 26.7%입니다. 어, 지금 뭐 이렇게 공방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뭐 3만원대에서 한번 이렇게 갈때마다 좀 길게 윗고리를 달면서 좀 어, 주저앉는 모습을 보였던 나이스 어, 셀피 글로벌 어, 얘는 뭐바닥권에 있습니다 케이지 모빌리언스